감은 장야 비도며 자기를 말합니다. 감은 진감 자기 이름을 한자를 따가지고 감 진감 자기 자신은 장야의 비도라 면 자기를 낮추어서 장야 비도라고 하지요. 생사 장야 문명 장야의 미한 무리며 석종은 반학이라 석종이라는 불교의 불교에 늦게기라 말해 늦게서 중대가지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라. 자기 존재는 별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성현의 가피를 침입고 아미타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두 그런 어, 극락 그 삼성의 가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분들의 몸을 나타내서 이 진감선사에게 가피하신 내용이 이 밑에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현시에 그 말이 나옵니다. 성현은가피를 킵입고 박소한 선근을 발하여 얕고 작은 선근을 어, 개발해서 우연히 하오극 문을 엿보며 능음경의 하오극에다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하오극 법문을, 등음호 법문을 어, 좀 알게 되었단 말이죠. 천민 궁장집 방하야 궁장의 발해을 문득 안타깝게 여겨서 관견을 참남이 참남을 참자 외람되게 관견을 패서 관계이라서는 대쪽으로, 대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는 게 적거든요. 관중 귀표라 에서관중에서 범을 보게 되면은 보는 바가 지극히 작은 것을, 작은 소견을 관견이라고 하지요 그걸 패서 청정대방예론이 대방을 청하여 분변한다분변하는경자요죠 요새는 대방은 대방광 요련화왕 치방불모 다라니주 무슨 능엄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능엄어 법을 대방이라고 말한 거죠. <웃음> 그렇게도 볼수 있고 대방가라 해서 고명한 학자들을 대방가라도 해요. 대방에 두루 통하는 사람. <웃음> 궁장기 방이란 말은 논어에 나와요. 궁장의 바램. 공자가 세상을 다나신 후에 공자의 제자 자공을 어떤 사람이 그때 고관대작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자공을 칭찬하기를 자공이 당신이 공자보다 낫다는 거요. 자공이야, 공자의 10대 제자로 공자를 위해서 철안 천학가도록 중국 천지를 다 칩쓸고 도를 패도록 어, 도움을 크게 주었죠. 자기가 큰 부자라서. 자공이는 부자입니다. 거부장자. 또한 말도 잘하고, 외교를 또 잘하고, 인품이 고상하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낫다는 거요. 예 공자자국 국부에 가보니까 보통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냥 공자 초상을 당해서 신상 3년 제자가 스승한테는 복을 입어도 마음으로만 입죠. 그냥 상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3년상을 입고서 다 갔는데 자공은 그렇게 하고도 미진해가지고 공자 묘소에 가서 치묘를 살았어요. 그래서 공자 치묘 사는데, 그 나무도, 향나무 다 심어지고, 거다 돌다 새겨놨죠. 곡부에 공자 묘 옆에 보면은 자공이 치묘 사는 곳이 있어요. 자공이라는 사람, 공자가 제자인데, 이 자공이. 대단한 사람이죠. 치묘소가 있어요. 저부살님은 그때 양 사장님이랑 같이 가봤죠 국부에 저양 사장님 하고 같이 그런데 이제 자공이가 그 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나의 공부 나의 도에 대한 나의 살린 살이는 조그마한 집어 지극히 작은 집이라서 울타리와 담이 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부다 보면 다속 내부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공자의 도우 그 깊은 차원은 구중 궁궐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문을 타고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샅샅이 보아야 보지. 백관어 미와 종료 부와 여러가지 그 의리의리한 장엄한 그 웅장하고 우람하고 거창한 것을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봐야 보이지 안 보이거든. 천안문 광장에서 그 속에 내부 자금성 안 보이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 봐야 그 내부가 다 보이지 그냥 밖에서도 안 보이고 문 옆에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공자의 도원은 궁장과 같다. 궁어담과 같단 말이에 잘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어려운 것을 비유한 거죠 궁장의 바라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해서 문득 궁장의 바람을 안타깝게 얘기해서 자기 부족한 작은 소견이나마 관견을 패서 대방가에게 정컨대 질문한다, 질정한다 해도 되고 대방의 법을 분별한다 해도 되고 대방가에다 질정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봐도 돼 질정, 이 정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질정이라고 해요. 분변한다고할 때는 대방한 대방광, 이 부처님 은 법으로 보고 그냥 질정한다고 할 때는 대방가에게 질정한다. 큰 대가들에게 대학자들 대학 두 가지로 봐도 돼요. 질정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대방가에게. 실로 억설을 흉진하여 선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흉억지담, 자기의 그 고루한 소견, 자기의, 어, 되지 않은 말, 흉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억단, 억치, 그러한 억설을 잘못 베풀어가지고, 잘못 펼쳐서 옛날 선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다. 멸시할 멸자요? 아니고, 뜻에 오직 부처님 말씀을 곡순하여 부처님 말씀을 유곡히 잘 진지하게 거기에 순종하여 후학들을 돕는 거라 말이죠. 후학에게 도움이 되도록 후학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뜻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죄화를 미울 이도로다.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죄를 주는 것을 근심하지도 않고 도망할 수도 없다 말이죠. 도피할 수도 없다. 지하재화란 말도 공자의 말이라요. 이런 말은 옛날 그 고서에 나오는 말들을 갖다 선 거죠. 공자가 춘추를 지었죠. 춘추를 짓고 공자가 말하기를 어. 공자가 감히 춘추를 지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데 왕이 되어야 지을 수 있는데 기하자도 <웃음> 기주 춘축하며 이건 토라요. 토가 공자의 말인데. 춘추는 논나라 사기죠. 춘추 필법이라 해서 공자가 손수 지필한 것이 춘추라는 책이요. 춘추는 논나라 역사인데, 논나라 은공의 월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공 13년까지 해서 242년 동안의 역사를 편찬한 거요. 그런데 주공이 논나라의 가장 선조지요. 그래서 주공의 아들을 봉한 나라가 논나라요. 이 논자, 북부가 논나라입니다. 노국 역사 이게 이제 춘추를 춘추 사기. 노국고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후들이 군웅이 활거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춘나라 천자임금은 아주 침체에서 행편없이 되고 열국의 춘추들이, 춘추 제후들이, 열국 제후들이 득세해가지고 감히 강대국이 돼가지고 나라 천자임금은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끼리 막 싸우거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봄과 가을에 싸우기가 좋잖아요. 겨울과 여름에는 싸우기가 힘드니까. 올라면서는 더워서 전쟁하다도 12시나 1시쯤 되면은 그냥 총 그냥 놔두고 잠자잖아요. 그래서 춘추로 봄과 가을로 전쟁한다 해서 춘추 전국 시대인데 공자는 성인의 덕은 있지만은 천자의 왕위에는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춘추를 진당하선 조금 요람된 짓이거든. 그러나 부득이 공자가해서 대인명부를 밝히기 위해서 그때 역적이나 단신 적자들이 설치는 판이기 때문에 초나라같이 강대국도 왕이라고 안해요. 후라우도 안하고 초자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초나라같이 진나라같이 강한 나라도 공자가 기록할 때 초자라고 해요. 자자는 낮은 배설 아니요? 옛날 공작을 날릴 때자라요공후 이렇게 이제 오등급으로 어 이렇게 이게 이제 오등급이요. 영국에는 지금도 이런 자코가 있죠.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어? 이 오등급이 있는데 초나라 같이 진나라 같이 강한 사람도 있. 처음에 잘하했지 공이란 말도 안 써요. 공보다 더 높은 게, 어, 왕아니요 왕. 왕보다 더 높은 게 황이고, 황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작이라요. 다섯 가지 뱃을. 오작인데, 이걸 이제 대인명분을 제대로 잘 밝혔잖아요. 황제,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초, 초나라 같이 강제한 초나라 자기 자신들은 왕이라고 하지. 초왕이라고. 진나라도 왕이라 하고 한나라, 윤나라, 초나라 다 왕이라고 했지만 공자의 춘추필법에는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초자, 진자, 제일 나쁜 옛날에 봉작했던 그 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춘추필법이라고 해서 난신 적자들을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 그런 일은 잘했죠.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명분을 잘 밝힌 거예요. 공자 정치할 때 반드시 대인명분을 먼저 밝히겠다고 했죠. 대인명분 유계질서가 무너지면 엉만이거든 그래서 춘추에 그걸 밝혔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의 지위에 있지 못한 그런 행편에서 그런 실정에서 춘추를 지은 것이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라 말이야 후대 공자가 춘추 전 것을 공자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서 공자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춘추로 말미암아서 이해를 해줄 것이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공자를 죄를 주는 사람도 나를 죄할 자도 그 오직 춘춘죠 춘추를 잘못 쓰지 모달 그런 서민의 위치에서 춘출을 썼기 때문에 죄를 주어도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그것을 지하죄화라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죄하는 것을 나를 죄한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줄자 나를 알아준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도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진감선사도 능음정맥소를 지은 것이 공자처럼 춘추진 것과 같아가지고 이것을 걱정하지도 않고 그건 불가피한 자기가 그어 어떤 죄의식에 대해서도 도피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다 말이죠. 단 바라는 바는 잠시 기쁜 좋은 인연을 맺어서 아비지옥을 널리 부수어 극락 국토를, 극락국을 이루며 능엄경에 보면 은 능엄경 열권 제일 총말에 공덕을 말할 때 능엄 법문을 듣거나 수지 독송하고 그런 사람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더라도 아비지옥의 업이 다 없어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과보를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낙국을 이루며 단계 요하야. 혹 혹당자 혹은 묘하게 깨달음을 열어가지고 한기 대정이 모두가 대정에 돌아가서 보리를 징득하면 대정은 능엄대정자성본수순응삼매를다 징득해서 모두가 대정에 돌아가서 보리를 징득하는 것이 바라는 바수원이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타일 옛날 다른 날 여러 부처님 회하에서 회상이나 회화나 같은 말이죠. 회화에서, 어, 어찌, 어찌 영자, 어찌 영자로 봅니다. 동행 건속이 아니겠느냐. 수행을 같이 하는, 같이 동반자, 같은 도반, 같이 수행하는 그런 건속들이 되지 않겠느냐. 다 불보살, 부처님의 이 법문에, 그러니까 불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등암경에 보면, 뭐 불자로 주지란 말이 나오지요. 불자로 주지하는 거. 불자가 바로 건속이죠. 같이 불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소원이란 말이죠. 특 찰략이 간 편단 호라, 호라토입니다. 특별히 찰략하여 이등음모 대의를 잘 집약해서 찰약해가지고 써 편단에다가 머리를 머리 터퍼 제일 첫머리에다 둔다 말이죠. 관이란 말은 첫머리에다가 두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사처럼. 편단이라하 것은 이 정맥소 제일 구두머리다 제일 첫머리에다 두기 때문에 편단에다 둔단 말이죠. 이 기상은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제 현시 문환이라, 현시 가운데 있는이라, 현시가, 어, 나옵니다. 미리 보여주는 청량국사, 그, 가은경 현담 8권처럼, 여기는 8권은 아니지만은, 어, 자관 현담이 많이 나오죠. 6권까지 나오는가? 6권까지 아마 나오죠? 감옥이 나오고 현담이 4권에서 붙어서 6권까지입니다. 4, 5, 6, 3권이요. 감옥이 또한권 나오죠? 감옥이 이렇게 1 2, 3, 1, 2, 3은 감옥이고 1권, 2권, 3권은 감옥. 과도고. 그 다음에 이제 4권에서부터 6권까지가 현시라요. 현시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청량국사 8권에 비하면 좀 작죠. 작아도 개관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개관소에는 이런 것도 없죠. 과도도 없고 현시 같은 건 없잖아요. 현시에 그 자세한 것은 다나와있단말이에 오늘 첫날이라서 많이 보댔습니다. 이것까지 나는 다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다음번 또 정맥소 서가 있는데 이것은 보댔어요. 다음으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거짓말 다 되었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만 마지막에 네? 설명 네. 해 마지막 해석하는데 특찰략이 반편단인고을도는지특찰이 네. 특세의 네. 이 특별히 특략 특별히 아주 특수하게 특별히 찰략하여 찰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집약한 것이 찰략입니다. 사진 촬영하듯이 이렇게 쭉 꾸리는 거 축소해가지고 요점만을 이렇게 대략 그, 어, 그러니까 그 어, 도서에도 나왔죠. 불교는 개장이라 나, 나 대천 팔부지 중이요. 불교는 부처님의 팔만 장경은 개장을 했다. 개장은 반대말이죠. 아 대천 팔부지 중이요. 삼천 대천세계 또는 팔부 모든 그 대중들에게 다 법문이 두루두루 다 밝히도록 또그 다음에 조사의 선문 조사의 선계는 선계는 찰약이라 찰약이라는 것은 요점만을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줄인 것을 찰약이라고 뭉뚱그린단 말이죠 뭉뚱그려서 요점만을 뭉뚱그려서 줄인 약자 요점만을 찰약이라 제 직시 해서 찰작이란다. 주봉호 선원 대전집 소사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그래, 아, 선문, 선문, 찰락한 거예요. 팔만 그 소사 선문답은 찰작한 거요. 팔만 대장경이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때 그때 묻는 사람에게 그 사람 근기에 맞도록 대천 팔부 중이 다 해당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묻고 또그 당시에 법을 배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찰략이라 그렇기 때문에 직시도탈, 그 직시 그 당장에 그 사람을 제도하고 해탈한 데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불교와 조사의 가르침이 좀 다르죠 조사의 공안이 다 찰략이지 묻자 하도타파하면은 다른 것도 이 부처님은 교법에서 말씀하신 그런 깊은 현리도 집약한 거 축소 집약한 것이 전략이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략했다는 것은 이 정맥소서 정맥소서가 서문이 에, 저 밑에 현시 같은 거 또는 정맥소 사0권 그런 것보다 분량을 더 축소해서 뭉뚱그려서 집약해 가지고 제일 첫머에다두었단말이 그러니까. 이 서문도 상당히 그 정맥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 소서에도 나타났잖아요, 많이. 열권을 다 간단간단히 비판을 했죠. 그 어떤 줄거리를 다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특별히 찰려겠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얼마 처음이라 얼마 보했는데 다음에는 좀 많이 많이 빨리빨리 나가죠.